요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제가 일상 빼기를 하고 있는 것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정한 목표안 첫 번째는요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될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원래 먹는 양보다 적게 먹어요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스타트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치킨이나 피자, 스파게티, 뭐 짜장면 이런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종류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먹다 보니까 맛있게 느껴지고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도미가덜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먹었던 양보다 6 7 0 정도는 덜 먹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더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 빼기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맡은 역할도 사실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편이어서 뭔가 일이 굉장히 평소에 많은데요 모두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서 제가 너무 지치게 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열 가지 이상 됐다 그러면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못할 수도 있지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차피 제가 모든 걸할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조금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일 중요한 일 두세 가지 정도만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생각과 에너지를 최대한 집중시켜요 나중에 저의 상황이 바뀌면 그런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만일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처음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일상 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수면시간이에요 작년에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면서 일을 조금 쉬었거든요 완전히 뭐쉴 수는 없었지만 레슨을 일단 쉬었었어요.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을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잠을 많이 자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덧 잠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잠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고. 그래서 하루에 수면 량만 따지면 보통 뭐한 열두 시간씩 자고 한 열다섯 시간씩도 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각하는 게 싫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잤던 잠이 잠을 너무 많이 자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짧고 몸이 굉장히 많이 붓고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한 기간 빼고는 살이 찐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평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저도 습관이 무너지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거의 10kg 가량 쪘었거든요. 아,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 8시에서 9시에 처음에는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한 6시, 7시면 일어나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지키지 못해도 되는 대로 일어나서 일단은 뭐 15분, 30분, 1시간이라도 어. 운동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가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더 이상 망가지게 두면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상 빼기는 첫 번째는 가공식품 줄이기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세 번째는 잠을 줄이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빼기는 어떠세요? 3개월 이상 꼭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한세 가지 정도 정해가지고 지켜보시고요.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 빼기를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